아 얘들아, 벌써 2023년이야.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? 어. 나 벌써 22살이야. <웃음> 어리다. 어리. 나는 나이 들수록 그래도 성숙해져도 좋던데. 아, 진짜? 나는 나이 들수록 너무 부담스럽고,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나도 나이값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. 음.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새해 소망을 좀 세워볼까? 그래 세해 됐는데 소망 한번 세워보자 우리는 그래. 는 올해 뭐하고 싶어? 나는 올해 인턴 활동을 해보는게 내 목표야 어떤 음. 인턴? 나는 관광업에 종사하는게 목표라서 관광업 관련된 인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. 관광업은 생소하다 음. 준비하는 거 있어? 관광안내사 자격증 한두개 정도 준비해놓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돼야 되니까 토익 같은 거 같이 준비해보려고 다야 너는 새해 뭐 하고 싶어? 나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할 거야. <웃음> 마스터. 왜왜 <웃음> 어, 왜, 어디 가야 돼? <웃음> 내가 요즘에 유튜브로 세계 여행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음. 나도, 너, 나도 너무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직접 내가 말하고 싶어서 영어 열심히 배워보려고.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특히 가보고 싶었던 곳 있어? 어 있어. 나는 그 미국의 할리우드 가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SNS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할리우드 이니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음. 사진을 너무 찍고 음. 싶어. 너강아는 음, 오래 그래. 하고 싶은 거 있어? 나는 토익. 토익. <웃음> 어 나도 토익 해야 되는데 몇 점이 목표야? 나 900점. 어. 나도 900점이 목표야. 우리 같이 문제 집셔서 같이 스터디 그룹 할래? 거기서 다 나를 나 비슷하다. 그러니까 나도 언니들이랑 새해 목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. 나도 말하면서 다시 의지가 또 생긴 것 같아. 그러면 그 의지 가지고 우리 새해 열심히 해볼까? 파이팅하자. <웃음> 새해 복도 많이 받고 힘내자. <웃음>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은 무엇인가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